이렇게 한번 하고 잠시 시켜놓고 당수 때리프고 당수한테 더 때리프고 당수 에또 할걸 타겟팅 할걸 자자자자자 오, 와 겁나 쎄씨 잠시에 당수 3 7만벌천니 아무리 탄탄한 유성 반패라도 이게 터질 뿐이요아 얼티미 형님 마무리가 낫겠다 오케이 와 되게, 되게 좋은데? 와 이게 가능하다고? <놀람> 선멜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각이 지금 미친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너무 재밌죠? 선멜이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선멜이라는 캐릭터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자신에게 두턴 동안 기분이 본 30%가 대단히 크고 마신종종 주는 것도 너무 크고 그러면서 자기 개성이 이렇게 원래 개성이 엄청 좋잖아 이게 또 발동이 잘 되고 투급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가 이제 페스타랑 같이 쓰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게페스타가 이쪽으로만 나와 버려도 페스타 개금이 이제 막 키워지니까 선멜 버프를 지가 지압부거든 그래서 짜이 나는데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메라스큘라 개금이 발동이 되는 거죠 자자생환도 있어 가지고 만약에 후기 선멜을 누군가 죽였다 누가 죽였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더 심하게 난리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심하게 난리가 나는데 만약 못 죽여도 못 죽이면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막 일마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럼 못 죽이면 우리가 또 잠식시켜 놓고 갈아뿌고 잠식시키는데다가 당수 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막 얘가 죽었어 죽으면 짜잔 이거 어떡할 건데 이 덱도 너무 좋거든 이렇게 돼도 그지와 이거 여러모로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가보겠습니다 어 선멸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죠 그죠? 어. 그리고 죠그 선멸이 딴딴해서 페스타가 준비될 것 같다고 어 그럴 수 있어요 같아요. 자, 오 잠깐만 요거 좋거든요 이 인간대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그러면 요 우리 형님 빨리 뽑아버릴게요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은 그렇게 세지 않겠지만 그래도 꽤나 매서울걸요 그래도 꽤나 매섭다 시작하자마자 매섭다 야, 이게 원래는 선매리 그럴 수 없었는데 동물 때문에 버프를 세개 받는게 공방생 증가도 좋지만 공방생이 버프를 붙어가지고 시작부터 당수에이끼이좋다 말이야 자 그렇네요 저쪽을 먼저 치네요 에스타가 먼저 준비가 되겠네 주로 에스타 준비 됐대 자 그러면은 우리 에스타가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치고요 한번 에스타 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쉿스패델 23만 4죠탁탁탁자 어둠 요정 쌓고 드르륵 촉촉촉 우와 야 지금 잠시 끌은 거 아니었어 어둠 두개 상태에서 일성 텐타클인데 그것도 유성 방패를 들은 쟤를 이 정도 때렸다고? 이게 바로 잠비 성물의 힘이다 그럼 이면서 한번 넣어. 참비가 끝나버렸어요. 우와! 우와, 살았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에스타 킬 하는 게 훨씬 좋으셨을 텐데. 그래도 요거 킬 한번 노려볼만 했죠? 톱이었다면. 워낙 탄탄해가지고 얘가. 지금 어둠 3개지?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어둠 3개. 그러면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한번 하고. 잠식 시켜놓고 당수 때리프고. 당수 한테더 때리프고. 당수 요쪽 할걸. 타겟팅 할걸. 자, 자, 자, 자, 자. 우와, 겁나 쎄, 씨. 잠식에 당수! 37만 8천 니 아무리 탄탄한 유성 방패라도 이게 터질 뿐이에요 아 얼티미 형님 마무리가 낫겠다 오케이 와 되게, 되게 좋은데? 와 이게 가능하다고? 되게 막잘 풀린 상황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갈려나갈 거고 와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선발 진짜 좋다 콰크당 당수 누렇게 되는 거지? 이거 칠 때도 버프 또받잖아 될... 뻥! 와, 장 수까지 보고 싶었는데. <웃음> 욕심이었나? 와, 씨, 개좋아. 미쳤어. 선멸 떡상이야, 이거는. 아, 메라 빼고 찬드라 하면 문제가 뭐냐면, 페스타 계금이 발동되잖아. 그것 때문에. 페스타 계금 발동되는안되 자, 천사댁. 천사댁 한번 만나봅시다. 아, 씨, 오늘 생방 오래 해가지고 약간 뇌정지 왔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노. 그리고 신비한 애기 또 어둠 세개를 입히잖아, 그지? 아 그런 것도 활용해 볼수 있겠다. 신비한 애기가 어둠을 잘 입히니까 그런 거 활용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비한 애기 두번 해가지고 어둠 입히고 당수함 치보자이 정도 괜찮지? 오케이 따 버리고 자 마이를 킬합니다. 이정 괜찮은 것 같은데 차단 당한 상태에서 쳤나? 차단 당한데 14만이었던가? 차단 당한지 모르고 그냥 쳤구나. 야, 차단인데 그냥 치보자, 그냥. 차단인데, 그냥 뜨거워요! 어, 요 덱은 코인메라 성물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덱은 코인메라 네. 성물 있는 기준으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차단 당했는데 70만이었어? 차단 70만. 차단 따위 무시한다. 오씨, 내 정지 온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 빨리, 생각에 빨리 저저냐. 안 덥네. 6시 18분이야?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니,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딸뻔 했다, 그지? 딸뻔은 했는데. 어이구야. 요거 세 개, 어둠 세 개. 다니기가왜 이거밖에 없지? 다니기가왜 이거밖에 없어? 어? 야, 이것도 다니기지 참, 맞다. 이걸로 치고 잠시 시켜서 때리면 되잖아. 우와 진짜 쉴 때가 된것 같아 요거를 지금 잠시 시켜놓고 떼었으면 되잖아 왜 이걸 안 썼어? 이거 다니기잖아 이거 야 이거 어떡하노 저, 저, 저, 오케이 힘 돌아와 있는 상태고 어둠 몇 개고 어둠 많이 없어 그러면은 당수가 왜안뜬노 당수가 여기 갈수 있겠나니? 봐봐. 자 어둠 한개 어둠 두 개에 자, 삼성 텐타클이다 갈겠지 설마 이거는? 설마 이거는? 오케이. 어이구, 쎄네. 메라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네, 오늘. 우리 메라꺼 한번 써줍시다. 우리 메라, 거. 그렇게 지가 멋지고 싶은데. 한번 가봐봐. 보자. 축축축. 그거 하고마 삼성을 그렇게 만들고 한거야니페가 임마. 장수 또 나왔고. 야, 이 자식 당순한데 치프가까지 야, 너, 임마, 한대 맞아볼래? 아, 버프 열기로 갔네. 니가 맞아라. 어둠 한 개, 어딜 좀 세게 한 봅시다. 어둠 두 개, 어둠 세 개, 팍! 이그 정도. 자, 치명 한번 터지자! 팍! 60위바. 어. 제 1성 6 2위괜찮나요 <웃음> 만족 좀 됩니까? <웃음> 이번엔 논개한테 치자. 야 논개야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 니네 혼자이긴 하지만 때릴게. 자 가보자. 기기 한번 해주고 박스고! 오 이게 진짜 2년 전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네요. 자 오늘의 찐막 찐막 한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감증 도전 나내가 지금 약간 배가 좀 너무 고픈 것 같다. 배가 너무 고프다. 점심을 지금 굶고 지금 저는 6시 반까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배가 좀 고프면서 당도 좀 급격히 이거 먹고 이거. 무한공물때기는 지금 잠깐만. 이게 투구 보고 내가 그렇게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무한공물대기야 해물로나 못 죽이면 안 된다. 해물로나 못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너무 확실히 잡겠다. 너무 확실히 잡겠다. 그러게요 지금 약간 무한 공불떼기 약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나왔네요 근데 무한 공불떼기 얘한테 선턴을 잡을 수가 있나?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무한 공불떼기만이 선턴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하필 해멀나한테 우세 속이거든 그 당수가오 뭐고 이거 오뭔데삼성힘들어왔나 방금 오 뭐고 개미치쁘네 갑짝이야 한번 킬각 잡아 봐 피감은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95레벨이셔서 한 번,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우와! 4 4 5천0 0토크 <웃음> 우와. 95레벨이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 <웃음> <야. 웃음> 요거 도좀 <팁도> 궁금한데? 봉. 와 예. 옆쪽 버프 있어서 신배는 비해 괜찮고요. 어둠 하나 추가됐고, 둘. 두그두둑. 두그두둑. 이렇게까지. 두구두두두 우와. 우와. 브라보. 자 이렇게까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매는 돌아왔다개 세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